안녕하세요 아이엠 툴 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1 0 0 0 k m 찍으면서 판 물건들 마지막 편 입니다 es 산업은 하... 제가 많이 팔지 않아서 좀 뭐라 코멘트 하기 힘든데요 그인제에서 as를 직접 하시는 a 업체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한데 es산업 물건은 좋다고 라고 하셨었습니다 es산업이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예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어 많이 판 것은 고속절단기 C314 C514 인데요 특히 이 양구에 계셨던 사장님은 c 4 1 4가 물건이 더 좋다고 많이 사 가셨습니다 어 요거 두개 외에도 전기체인톱 CHS116 그 다음에 버섯드릴 DM1107 그리고 코아드릴 g c 1 0 4 등이 좀 나갔었고요 특히 그 버섯드릴 요거는 시즌되면 양평에서 많이 사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임삭입니다 아임삭은 좀 호불호가 갈렸었습니다 화천에 가서 사장님한테 어 사장님 이거 아임삭 특판 떴으니까 구매하시라고 권유를 하면 사장님께서는 아유 어, 아임삭은 품질이 안좋아서 차라리 비싸더라도 디월트를 구매하시겠다 라고 하셨었고요그 다음에 춘천에 a 업체 사장님은 아임삭 제품을 되게 좋아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14.4 볼트 그 계양이랑 아임삭 좀 나갔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특히 이 사장님은 14.4 볼트 콤보 제품을 좋아하셨었는데요 a O 4 1 4 rm2 그 다음에 a O 4 1 4 tm2 어, a O 4 1 4 rm2 는 임팩 드라이버 플러스 드릴 드라이버 14.4 v 그 다음에 a O 4 1 4 tm2 요거는 임팩 드라이버 플러스 햄머 드릴 드라이버 14.4 v 였는데 요거 두개 팔기 좋다고 특판 뜨면 많이 언급해 달라고 하셨고요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그 춘천의 전기집 사장님이 마게다 lct204를 많이 사 가셨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장님은 아임삭 14.4 볼트 제품도 많이 구매 하셨습니다 었 이렇듯 이제 아임삭은 이제 14.4 볼트 제품이 좀 나갔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a o 4 1 4 r m 2그 다음에 a o 4 1 4 t m 2 요거 외에도 뭐테디 셀러죠 ad414-R 그 다음에 ai-414-M ai-414-M2 참고로 어, 2 붙었는게 속도 조절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ad414-R 요거는 드릴 드라이버 네, 아임상은 충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선을 판 기억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나 싶어서 이제 카달로그를 뒤져봤는데 역시 유선이 3개밖에 없네요 전이 중에서 판 기억은 없습니다 <웃음> 그 제가 썸네일에 아임삭 14.4 v 배터리는 어려워 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아임삭 14.4 v 리튬 이온 배터리 몇 개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그거 분명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데요 어 보통 뭐 보시나 마케다나 디올트나 그런 회사들은 10.8 v 뭐18 v 배터리 솔직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그 중에 차이라고 해봤자 뭐사 4 0 암페어 아워 아니면 5.0 암페어 아워 그 정도지 차이는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임사학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 기종에 맞는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일 예로 어 AD414R에 맞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제 사장님이 아 14.4V 리튬이온 배터리 줘 라고 해서 제가 B2114B라는 제품이 14.4V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그걸 보내는 순간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 배터리는 반품이 되죠 이제 이렇듯 그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카달로그에 보면 그 배터리가 나와 있고 그 배터리 옆에 이제 맞는 그 제품 기종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습 때 청계천에 했었다 했잖아요 그때 차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 아이무그 배터리 파기 참 힘들다고 그때는 수습이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실전에 투입되니까 아 진짜 왜 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듯 아이무삭 배터리를 구매할 때는 가지고 계신 제품에 대한 품명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사실 그 일주일에 1000km를 찍으면서 판 물건들의 시... 생각의 시초는 바로 이 아임사 배터리였습니다 아니 영업사원도 이렇게 좀 헷갈리고 힘든데 일반 소비자는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하나 둘좀 덧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동공구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주에는 가정용 전동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